오늘 뭐 얘기 뭐, 뭐 한다면서 훈련한다고 뭐다막 텅텅 비있네 나도 조금마하 말까? 식구도 적은데. 제1년 자명심 법문, 이거 말년하신 게도다 해야 지 식구가 적든 말든가. 제1리안이요. 제1리안이 어떤 것이냐? 삼세제불이 이하신가? 이제일리안이라는 것은 삼세제불이 이하신가? 삼세제불도 이것은 만드면 말할 수없다는 말이요. 어? 제1리안이라는 것은 삼세제불도 이불을 못대. 아무리 만드면 삼세제불이 만드면 참 무상정갈을 저게 성취해가, 이 말이요. 어, 성불해주신 구만 아니야? 그래, 아무리 만드면 무상정갈을 성취한 그 삼세제불도 이 제일 많이 말못한다그 말이야 말 못해 설명 못한다그 말이라 그리 이제 참으로 지은 곳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런 별자쩌면은수자몽리의상징백이요이놈은 예? 무인 자비를 인듯이 말이야 어? 자비 자비를 갖다 어, 베풀어 방패를 집시는 방이다 예? 방패를 신단 말이야 아까 말안 했어요 보통 이제 교리도 말이야 교리도 어? 그 말은 할수 없는 게 방패를 가지고 많이 한다 이렇게 한대. 그 말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수자, 목리, 생긴 백이야. 자비를 가입고만드면 이제 방패를신다고 그런 거뭐 이제 꿈속에서 꿈장난 한 것이야. 그, 저기, 잠깬 사람 아니야. 어? 꿈장난이라. 그 말이야. 꿈장난. 응? 꿈장난, 꿈장난이라고 말이야. 그게 이제 자비를 가입고방패를 써가지고 자비를 부른다는 이것은 순진 꿈장난인데 말이야. 상경적이야. 너무나 경박하다고 말이야. 어? 진리 같은 너무 이제 예쁘게 판다고 말이야. 너무 천매, 너무 천하게 판다고 말이야. 응? 아니, 뭐, 또 보통 물건도 많으면, 저, 여러, 저게, 요새 뭐, 뭐, 이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도, 몇 억, 억, 억, 억, 억 대짜리 있다거든. 몇 억대짜리 갖다가한번 10원 가져도죽 주고, 뭐, 100원 가져도죽 주고, 이래 되면, 그건 못되겠어. 뭐, 다이아몬드 가이 뭐, 가치가 뭐였냐고 말이야. 계속 가서는, 부처님이 자비를 가했고 말이야. 해놔서 수야에서, 자, 자그 방패를 친다는 것은, 꿈속에, 아, 꿈속에 지금 꿈장난 하는 것인데, 내용은 보면 뭐냐면, 몇 시, 억짜리 말이야.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10원, 20원에 팔아먹는 그런 식이다이 말이야. 그런 장난해가면 막, 이거 막, 말 하고 말거든. 결국은 이제 미천만 하뜸 쓰지 뭐, 막 해핀다, 이 말이야. 불법은 결국은 만든 뭐 이래가지고는 불법이 안 된다, 이 말이라. 당장 항상 낙부당비라그란만든면자그 자비를 방편에 앉히고 말이야. 그러가만 앉아가지고, 마음 따라 가만히 있으란 뭐 말인가. 에? 설사 또 안말도나 가만히 있더라, 고한숨 낙도 안 뱉냐. 그한만모이다그러지말이에요 단계를 떨지 빌면 만다고 말이야. 그란게 입을 보려가 열어가 있고, 무인수 해도, 뭐그 진료하는 벌써 어긋나 빌었고, 입을 한번 뭐 딱담으면 말이야. 안말도나 가만히 있어도 진료한다. 틀리있단 말이야. 그란게 이제 이자명의 말씀은, 이 제1현이라 이것은 말이야. 삼신제불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이야. 고인이 뭐 방편을 가했고 뭐, 음? 이인절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의신민이고, 따라서 말안말안 하고 그니까 그 따라서 말안하말 안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겨울 상식이라고 말이야 꽤이제 그 이제, 이제 덕산시임장 하신 말씀 아니야? 몽디 하나 뚫뚫뚫어 앉아가면 안되면 네가 무슨 말로 하더라도 3 0배이요 네가 무슨 말로 하더라도 뼈아지를 뿌지로 만든 되면 뿌지려도 30번을 때리키 말이야 더부려도3 0배네안말더라 네 가만히 있어라도 편다고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소식이야 목리수자 생김새기 예? 꿈속에만 앉아가 있말이야 꿈장난을 해가 만 말인데 못이그리 이제 방패를 신다는 것은 음, 억대 같은 다이아몬드만 십원 이십원을 파는 굳이 이다 말이여. 그래 야되 온냐 고 말이여. 그럼 안 말도나 감마에 심은 것도 안 말도나 가해 드기로만 이용는구만건 단비네 단기네떨리가 있고 이 틀어 만데 이제 불교를 갔다가 예? 결국 성취도 못하고 속임를 못한다 이 말이여. 그런 이런 자이 참 지분 탓하는 것이야. 제이현이야 제 2위는 어떤 것이냐 그말이거든 영리 납싱이나 민메이로다 말이여 영리한 납싱 에? 참벌로 아까도 말한거 이제 참 에, 비간 납싱이라 갔으니 영리한 납싱이란건 두남 납싱이 아니여 아주 참벌로 이제 확철이 깨치가증안을 갖춘 사람을 영리 납싱이라 한것이여 어? 확철이 깨치 가야만 안되며 돌로 바로 깨친 납싱도말이여안 민메이오 어, 여기에서 눈이 멀었다 그말이여이 무신 돌이건데 예, 무신도리 건데 예, 불불을 바로 깨친 말이야. 불을 바로 깨친 그런 만 되면은 참말로 문이 바로 열린 말이요. 그건 참말로 납신도 안미에와 봉사락하냐 그 말이야. 사실이 그래요. 네가 안버니만 증하느라 이렇다 카다라 캐도 여기 왜 쓰는 봉사 아일랜드 일리 알선다 이 말이야. 그런 어자냐면 석과 고강정광도유시두니요 석과 돌로 가 있고 때더탁 때린 마면 돌에 불이 팍쩔어 예? 번개 부딪힐 때 만듦, 늦송할때 만듦이 번개를 팍쩍 하냐말이야 어? 얼마나 빠르냐, 그말이야 그게 이제 참말로 가장 빠른 말이야 번쩍 하는 만듦이 돌뿔, 주개이뿔 이것도 유시두이오 참말로 둔하다고 말이야 너무 느리다, 이 말이라. 어? 여기에 있어서는 말이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석과정강. 이것도 만듦이네. 두뇌길는 마을 수군비다이말이야 군비. 양미순성경마 석관상이라. 양미순맥이야. 저, 눈썹을 갖다 올리고 만덴이면 눈을 감대린다, 그말이야 어? 이제 법신다, 그, 이제, 그래, 하거든. 그, 양미순맥하고 뭐, 어떻게, 이거 그 뭐, 음 주장자로 놀려고, 어떻게, 뭐, 저, 하려고 하자는 그, 모든 자유을 말하는 것이야. 예? 법을 신다, 대기, 대의원어웃니만 법을 신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섭관산이야. 예? 벌써 관산이만안 중중 어으니 만덴이면 관산이 저어으니 앞에 가려있다, 그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 법하고만이 용이 말했단 말이요. 음? 앞이툭 뛰어 만드면 저게 뭘볼수 있는지 앞에 만드면첩치벽 뭐 가리 놓을 것 같으면 무슨 법을 앞으로 볼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법을 신다고 무엇을 갖다가 뭐 에, 작용을 하는 거? 어? 작용을 하는 거 이것은 사실에있면만드는걸 갖다가 법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말이야저우 스님만 법을 갖다가 만드면 이제 천리 말리 말이야먼데서 자꾸 멀리만 달아난다 이말이야 정반대로 달아난다 말이야제삼면이요제삼면은 무엇이고 만상삼나우주관이라다 만상삼나 만드 만상삼나 우주가 내렸단 말이요 어? 시방법기에 만드는 우주가 더멸찍하단 말이요 운상동곡에만면은 산악진이요 어, 구림이 만드는 더흩어집변한 동성에서 그런 우주저기통큰골짜기만 구름이 흩어집니다 예? 큰 산에 구림이거다단 말이요 그냥 산악진이요 산이 골고하고 말이요 낙하유수는 만장천이라 야, 낙과 꽃이 떨어져 있는 만듦이 흐른 물은 말이야그 물이 흔 내려가도, 그냥 내려가도 좋은데, 어이지기암괴식이 있는데, 물이 흐르 가도 괜찮가 좋은데, 그게 이제 참, 춘산물 호시절르거든 그때 이제 꽃이 이제 참, 물에 떨려가고 만듦이면 물이 줄줄 흘러 내려가는데, 그 꽃이 둥눅떠 내려간단 말이야변미에 좋은단 말이야만장천이야 아주 진, 어딘내만듦이 응? 네음 물도 좋은 물려 내려간 동시에, 그에 꽃이 둥둥 떠 내려가더라. 요거 지3일가 아까는 보면 적고 죽는 소리 무슨 소리 했더니 이엔뭐아주뭐 안되면 음 좋은 웃든지 산천에 말이야 꽃이만 떠들어가는 거참 좋은 거 같지 그렇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아 그 3면은 바 제1로에요 제1로는 뭐지 제1로냐 기와 성의 매력 제1왕 기와 성의 매력 어찌 만나면 말이야 생의님만 되면 그건 이제 묘한 것을 말할 수 있냐고 말이야 어? 아무리 만대면, 뭐, 아마 부처님조사님 만대면, 뭐, 문수고 보현이 말이야. 관행체이이가는 그런, 만이 집을 보살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으면 안 되면, 이제, 자기의 만대고 있다고말 못한다. 이 말이라, 생일 매력한 것은. 이섭 정도에 만대면, 여기서부터 벌써 한대한 생을 내기된 말이야. 섭장도야. 저, 뭐, 길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야. 말리야, 철리 말리. 진리이버어다이 말이야. 응? 적당도요, 대도의 이준도라 벌써 고개를 썩 들게 되면 벌써 꺼오르지 없단 말이요. 고개를 들으면, 자갈이 들게 되면 벌써만, 이제 자빠져 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진료란 것은 말이야요 진료란 것은 예? 모든 불조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한 생각 내기 되면은 벌써만 뭐안 되면은 저 철이 발린 법관 어차피 잃고, 그 뭐, 그거 뭐 내려가고 안다고할 것이 뭐 이제 고개를 들고 뭐 우짤락하면 벌써 벌써 잡빠져 송경이 되어 있더라. 내이 네, 말이라. 말장 같은 소리 아니야? 제2요제2요는 무엇이냐? 동정의 고원서야. 저 높은 우등이저 거서 우에서 저 삼국대에 있어. 삼분 나와서 말이야. 목다치는 사람을 대중을 부르거든. 이것은 저 가습존자가 뭘 하려고 뭐 저기 부인 기원을 갖다가 이제 법문을 결집하려고 필발로 그해서 지금 대중모을 갖다가 이제 비유한 소리야. 필발로 그해서 말이야. 동정에서 필발로 그해서 가습존자가 어갑순만안 되면 목달치가 대중모아라 준비하는 판이거든 신통 자제를 했는데 말이야 모든 웃튼이 대중들이 그 당시에 대중들이 만나서참 바로 깨친 사람 음? 그그이 신통 자제를 해야 응 자기 웃튼이 신통으로만 잘자제해게그필발로굴러말지다 인자 그이 삼+ 삼 문단 다모아들었다단 말이야 그런 거 때문에 다문은 문리해줘야 다문, 다문은 다문은 안한 전자거든 다문지 안한 전자 아니야 안한 전자가 웃음이 부처인 법문을갖가평 빙상 다. 한노지 그치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 어떤 전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말이요. 팔만 대행 이 전부 다 안한 일이 안났어. 그리게 규칙 만되면다 문제예라 그 말이요. 요즘 노웅지는 그거는병신이야병신 응? 알아 한분들은막 노웅이 사람 다 전부 다 기억해가신 게네. 그래 이제 일체 이제 부지 법문을 갖다 다기억해가있고 있는 말이요. 그런 안한지마는 불명 바로 못 겼시단 말이 못 겼죠. 어? 못 겼시면 그놈만 성장 한 가지도. 그래서 가섭한테만 쬐끼 나이고, 저문 밖에서 엉엉 울고 있다그 말이야. 어? 문 밖에서 뭔엉 울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저 가섭 존재가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이제 결집하려고 말이야. 목 다치고 모 하는데, 예? 참말로 신통 자제하는 말이야. 어? 이런 웃친이 심녀들은 다 왔으면 안 되면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말이야. 가장 만저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아란 존자는 쬐끼 나이고 엉엉 울고 있거든. 이 소식을 받아야 돼. 제 3여여. 제 3여는 기도와영향서로다 어? 이런 나들이엎어지든지말이 사람을 하여금 웃게 하거든. 자파기인데 엎어지든지말이야 자꾸 사람 보고, 사람들 보고 위게 한다고 말이야이 응? 기도한 것을 만들면은, 응? 그 어떤 사람이야 아무것도 현자는 병신이 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야? 어? 병신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아 하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갱신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고 음? 불조가 말이야 모든 우천이 찬발로 만들면 대기 대형을 가지고 어 살아를 자제하고 해하는거 말이야 이거이 쉽지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야 음? 결국 만들면 예, 활이라 하면 일어났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어, 살이라 하면 예, 자빠졌다 이 말이 되는 것이든 그와 마찬가지인데 예, 참말로 이제, 부처와 조사가 대기, 대응으로 간 말이요. 사람을 지어 모든 많은 중생을 지도할 때, 옆에서 잡때져 앤단 말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참말로 좀, 바로 한 사람이 보고, 윗거든, 윈단 말이요. 어?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의 조사님 안님이참출련해가 중생을 지도하고 무진법문을 랑한 것지만은, 실제 사실 참말로 우선일들이야. 예, 가짠. 해보지도 못된다, 이 말이. 해보지도 못해. 응? 이제 이런, 자 저, 지은데서 높은데서 봐야 되지. 예? 높은 데에서 봐야된 말이오. 어? 그 때문에 사실 이전 시임대들은 갖다 장발하는 선 아니야. 예? 부처와 조사한 만 법문을 한 이것이 결국은 만 되면 어찌냐면은 멀쩡한 눈에다가다가 이제, 에, 모래 뿌리는 한 가지, 모래. 수한삼 눈에다 모래 뿌리면 지되겠어 어, 한삼눈에다 말이오. 수한삼 눈에다 모래 뿌리면 어되니 말이오. 결국은 이제 이전 팔만대 행계했기 사실에서 그, 멀쩡한 사람 눈에 모래 뿌리는 한 가지거든. 그런 동시에 이제 사람 주인은 설비상 한 가지다, 그 말이오. 그런데 이 이제 사실 보면 그런데 그건 자비 있는 사람이라 자비 있는 사람은 위권 말거든 엎어졌다 자빠졌다 만나면 뭐어졌다뭐삼면이붙였다삼면이어다지일를꿇 지의를 삼고 어다 인재가 이래 해서 한게라 천하 지일안건는가 말이야 그렇지만은 차별에 눈빠른 사람을 보고 윈다가 말이야 이 미친 인재인가 뭐이 덕상인가 말이야 좀그면 가만히 못있나 이러라 어? 이런 데서 봐야 돼 제사무야제사무야기도의여 인사라 엎어지고 자빠지시는 사람들이 옆에 보고 있어 깊이 고 있단 말이야요 같이 한다고 어? 장례학공공이원 만대미 그 손바닥 안에는 만대이근공을 갖다 툭 쥐고 앉았거든 근공을 쥐고 앉았어 건공 앉아고 천차도일조라 천차만별이 만대미 거 와서 다 비치가 있어 다비치였 있단 말이야다 비치가 있어 이 어떤 사람이야 어? 손바닥 만드면 온 삼천대 친세기 진법 그허공를 갖다 내가 다검지안 되는 말이오. 천차 동일주야. 모든 거다하나의 말이오. 아주 만드면 자체 무야이게 졌는데, 아, 미친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오. 총소. 그럼 이제 영자. 그럼 총결론을 다할바이거든 응? 보여 통행사 하노니. 내가 만드면 너좀 통행사. 그 아주 현볕묘명한 그런 저지를 갖다 깨쳤다는 말이오. 통했다는 말이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앉아 한마디 한다 이 말이야. 야, 어? 이런 양매한 마디 귀화 강 법을 눈이 웃더니 뭔말이야 그런 봉사 같은 귀머리한테 무슨 사람 손이 있나? 아, 어? 참으로 이제 바로 깨친 사람, 좀 알았단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하는데, 요임사한 마님 중 몽둥이가 때리더니막 뭐 화엄을 지른지말이야 그건 임시, 이 임시임에야 네가 네 마음대로, 잘저네 마음대로 씨라고말이야네 마음대로. 어, 실제 그렇거든. 바로 한 사람 같으면 안 되면, 이 보호를 치든지, 예, 몽둥이를 두드리는적 소를 지든지 말이오. 그거 이제 임신서 박음선만 자기 자기자재의 마음대로 치는 거거든. 어? 어떤 일자한 법은 없다! 그말이야양민단접진된만음되만약이 참을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이라거든. 반야의 타연이라, 크, 크, 큰 밤쯤에 말이오. 예? 태, 해가 떴다! 이말이야큰 밤, 밤쯤에 무신해가 떴어. 어?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반야 태양이라는 거, 큰밤 중에 태양이 떴다는거말이에요 태양이 떴다 태양이 비치다는 말이요. 이것이 실제 쓰는 자, 우리 그 불교 말이요. 우리 조상문 중에 가장 참으로 깊은 진리란 말이요. 이걸 바로 깨치야 되지. 말로 말 이건 안 되는 것이요. 실제로 이제 반야 태양이 한말이요이 근본 진리가 확처이 깨치면은 참, 음, 질구, 질구, 질상꾼이 삼변이 삼모여 사명에 가는 거 갖다가, 이걸 갖다가, 참, 그속 위에 말이야, 손바닥 위에 부질을벗어지 환해 볼수 있지만, 이걸 바로 깨치지 못할까 때문에 지가 아무리 많이 눈을 떠가 있고, 천리만리를 본다고 해도 봉사고 말이야. 아무 자기 귀가 보러 박을 가 있고, 음, 무슨 천저만리를 박혀서 소리가 또 환해 닿고 하더라고 이건 뒤머리다, 이 말이야. 이것은 꼭 참으로 저, 공부를 부절히 해가지고 자선을 갖다확철이 깨쳐서 말이야. 그래야 서 비로소 환밤중에 해 뜨는 것도 알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한 법문을 다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제 얼른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지금 저기 듣는 것도 안 그렇겠어 저 어? 무슨 소리는거들 때면 되게 무섭게 뭐, 뭐, 뭐칼 얘기하고 뭐 하고 산이 무너지고 뭐 바다가 웃자고 붙여가 뭐 죽고 조사해주시는 게법문 한다 고러다 무슨 절렇 했는 거참 무섭네 안 그렇겠어 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이신 알고 보면은 말이야 알고 보면 참말로 웃었기 볼 때는 몰라수 있고 말이야. 알고 보면 참으로 가짜는 있는 것이라, 이제 가짜는 있는 사람이 챙겨야 돼. 그러면 이제 어지가하게 되었는가, 시간이. 나도 이제 나품발이한 가지면 가지 자꾸 시계를 봐야 되겠어. 이거 이제 참고를 조금 좀 해야 되겠는데, 참고를 좀 해야 되겠는 말이야. 그 다음에 삼면삼일학카 이제 제일 구 제일 구제 삼굿, 삼면삼일학카 이제 법문인 이제 되게 되었는데, 이걸 많이 오해를 한다고 말이야. 오해를 하는데 오해를 는데 어떤 오해를 이그저 근본적인 큰 오해가 있냐면은 이전에 저기 고탑주락한 사람이 있었어. 고탑주락칸천복 고성산에 이니까 중간에 나가 있고 자기 머리 저 운문대랑 얼루보다 자기 깨치다 이러가요. 내가 천하제이다. 이런 이라, 이런 소리가 뭐라 그냐면 삼면 사지 삼면이라 칸이걸갖다가 공부하는 차제를 이렇게 뜨 기다렸어요. 기다란 갖다가 그게 그래 이제 삼면. 제1년이라는 것은 뭐냐 체중현인데체중라한 것은 결국 만드면 유심 유식돌이 이거 교리 아니야 유심돌이 일체 유심자라는거 유심도 유식돌이 일체 유식이란 일체가 모든 거 있다 유식이란 거 유식돌이 말이야 여기가 더 깨치거든 깨치가 만드 이제 화음 사백 개가 사0개를 안단 말이야 사사무예니 이사무예니 사나 말이야 이무예 사무예 사사무예 이사무예 하는 말이야 이사무예 사슴면은 거그 무예 돌이말 그걸 안다고 말이야.